혼합물을 만들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설탕물, 호뭐 설탕물, 소금물. 자 이런 우리가 필요한 혼합물을 만들어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농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도. 자 특히 퍼센트농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퍼센트도 무게 대 무게 퍼센트가 있고 무게 대 부피 퍼센트가 있고 부피 대 부피 퍼센트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고체나 액체일 때 그냥 퍼센트다 그러면 은 무게 대 무게 퍼센트입니다. 원칙이. 기체일 경우는 부피 대 부피 퍼센트예요. 이걸 식품공전에서도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게인지 부피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내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면 은 실험한 본인이 모르는데 그 데이터를 잃고 해 해석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자, 무게 퍼센트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혼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간 농도의 용액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이 계산을 할때더센 법칙이 적용되어야만 이 계산을 설수 있습니다. 더센 법칙. 더센 법칙 성립하려면 무게일 때만 더센 법칙이 성립됩니다. 부피일 때는 성립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피일 때 사용을 하려면 더센 법칙이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본인이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 퍼센트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제가 국밥 만드는 예를 들었죠. 국에 밥 말아도 국밥, 밥에 국 말아도 국밥. 그런데 따로 국밥은 어떤 국밥이에요? 따로국밥. 따로국밥 원조가 어디에요? 몰라요? 대구입니다. 대구 따로국밥 원조 집이라고 그러는 식당, 여러분들 한가 보세요. 주변에 다 원조 그래요. 응? 원조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따로국밥이 만들어졌을까요? 섞어 먹기, 섞어 먹기 싫어서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는 혹시 양반 나오고, 국이랑 그렇죠 밥 따로 국 따로 양반은 이렇게 먹어야지 왜 국밥을 만들어서 먹느냐 <웃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양반이 드신 국밥이 따로 국밥입니다. 원조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A% 진한 용액, A그램, 그 다음 B% 묽은 용액, B그램을 혼합하자. 그러면 C% 만들어질 거 아니냐. 자, 이 계산식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자, A%의 지난 용액, A그램에 들어있는 용질 양, 플러스 B% B그램에 들어있는 용질 양, 합한 것은 C%에 들어있는 양과 같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쉽게 얘기하면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면 설탕 소금이면 소금 양은 변함이 없잖아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전 용질 양은 A% small a g a small a 곱하기 a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B% B 그 다음 혼합 후에는 혼합 후에 용질량은 C%이고 진한 용액 Ag과 물건 용액 Bg을 혼합을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니까 자. 무기끼리 더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A그램이 라지 A 퍼센트의 진한 B%, B 용액 A그램 B 퍼센트의 용액 B그램 자 이거 그러면 일단 혼합 전 용질량은 혼합 후의 용질량과 같다, 같다. 퍼센트는 바뀌지만은 그렇죠. 녹아 있는 용질량은 같아요. 그럼 이걸 이제 자 식을 자이 식을 자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 자, A, A. 다음, 여기는 A, C. A, C를 A는 A로, B는 B로 모아버리면, 자, 이 식이 됩니다. 자, 이 식은, 다시 말해서, 자, 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놓으면 A, B, C, D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한 들어보면 이겁니다. 자, A% 진한 진한 용액을 진한 용액을 자 이게 진한 용액 이게 물건 용액 그리고 두개 합하면 진한 용액보다 는 농도가 낮아질 거고 물건 용액보다는 농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a c b 사이에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자 c a 농도 값이 c 농도보다 크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a 에서 c 뺀 값을 여기에. 그다음 여기는 c 마이너스 b 한 값을 여기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해놓으면은, 자, 이 값이 바로 A, 이 값이 B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조금 지금 안 되면은, 자, 이렇게 황산이 있습니다. 98%짜리가 원액이에요. 자 이걸 정유수로 물킬게요. 물켜요. 정유수에는 황산이 없잖아. 0%예요. 그러면 황산을 물켜서 10% 황산 용액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98 제로 쓰고 만들고자 하는 농도 10%를 중간에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자, 98-10 하면 88. 됐습니까? 그 다음, 10-0, 10. 자, 이렇게. 황산 98%짜리를 몇 그램? 10 그램을. 증유수 88 그램과 혼합을 하면은, 두개더 하면은 얼마 돼요? 98 98g의 10% 용액이 얻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는 예. 문제에서 무조건 제시되는 건가요? 아니, 이건 나는 20%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항상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거죠. C에 대한 퍼센트 C의 퍼센트 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 물켜서 10% 용액을 황산 용액을 만들어라. 만약에 15%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비 그래. 가비 그 달라지. 그 항상 제시해 주는지 아니면 그 시를 다시 보여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럼 제시해 주게. 제시해 줘야지.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용액이 몇 퍼센트냐. 똑같아요. 이거 모든 겁니다. 자, 예로서, 소금을 10% 소금 용액을 만들겠다. 물 얼마에 소금을, 식염을, 몇 그램을 녹여야 10%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소금 100%다. 물 0%다. 소금이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100%가 아니고 95%다. 그럼 여기 에95 적으면 돼. 그리고 10% 대각선으로 구하면 자 위에 소금 10g을 물 90g과 90, 물 90g에 녹이면 두 개는 더센 법칙이 성립되죠. 10g, 90g, 100g 될거 아니야. 맞죠? 100g 소금 용액, 소금 용물에 녹았으니까 소금물입니다. 소금 용액, 소금물입니다. 자, 소금물 100g을 만들 수 있다. 나는 10% 아니고 20% 만들겠다. 그럼 여기에 80g, 맞죠? 여기에 20g. 20g, 80g 더 하면은 100g 소금물 100g. 그러니까 어떻게 20% 만들겠다 그러면은 물 80g에 소금 20g을 녹이면은 소금물 100g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죠. 문제는 물은 소금 물 속에 소금이 없을 경우지만은. 예로서 만들었을 때 소금물이 100%가 아니고 소금물을 만들어 뒀는데 50% 소금물이 있고 예로서 순산물이 아니고 또 소금물 뭐 만들어 뒀는 게 10% 소금물이 있어요. 그럼 이두 액을 소금물을 합해서 간장, 20%짜리 간장 만들기 위한 소금물 만들어라. 전부 이거 대각선이야. 이거로 계산하면 모든 계산이 다 끝나버려요. 맞죠? 너무나 쉽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진한 용액을 위에 넣으시고, 묽은 용액을 아래에 넣고, 두개 혼합해서 중간 용액 만들어 내면은 되잖아. 이게 다예요. 뭐 이상하게 식을 세워가지고 뭐 계산을 하고 계산기 줘도 계산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간단한 식이에요. 대각선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더센 법칙이 이제 성립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20g. 80g 합하면은 소금물 100g이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그램이 아니고 밀리리터 부피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어때요? 더샘 법칙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소금물 아니고 자 여러분 에탄올 한번 만들어보자. 에탄올, 에탄올, 몇 퍼센트짜리야? 95% 시판용액 에탄올이 있을 거야. 그럼 이 에탄올을 정유수로서 물켰어. 여러분, 몇 퍼센트? 지금 70% 정도 에탄올이 가장 그래도 살균력이 좀 뛰어나는 농도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만들다. 어떻게 만들, 만들 것이냐.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는데 문제는 자, 더센 법칙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무게냐, 부피냐. 따져야 되겠죠. 부피 퍼센트로 물과 에탄올을 혼합했을 때 부피 퍼센트로 더샘 더 법칙이 성립될까 안될까 안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소독용 알코올 만드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농도 차이 안날지 모르지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부피 퍼센트에서 더샘 법칙이 성립 안됩니다. 그래서, 이 더샘법칙이 성립 안 되는 걸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게 퍼센트로 계산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듐클라이더 식염 10g을 정유수 90g에 녹여가지고 녹이면은 소금 용액, 소금물 100g이 만들어진다. 앞에서 계산했잖아. 그리고, 만약에 소금 용액을 100g이 아니고 500g을 만드세요 500g을 만드세요 한다면 계산을 100g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소금은 얼마 필요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소금 얼마에 물 얼마 이렇게 써야 되겠지 더센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소금 용액이 만약에 100, 소금을 100g이 아니고 500g을 만들어야 만드세요.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소금이 얼마 필요하냐. 계산이 되겠지, 그죠? 자, 이 식, 이걸 또 식으로 만들어서 식을 외운다? 그, 그식 외워질까? 식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식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하세요 그러면은 가장 좋아요 그럼 이제 예를 소금물 예들었고 예 설탕물도 마찬가지 모든거 농도계산 여기서 끝났습니다 식만들어가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식 기억 못합니다 이 대각선, 이거는 기억을 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문제를 만들어서, 뭐, 그걸,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한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좋겠는데,